안녕하십니까 3월 2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뉴욕중심은다우지스를 제외하고 모두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융시스템의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 계약의 빈도를 주간에서 일간으로 늘렸는데요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아직 지역은행 문제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중국의 북해원유 구매에 수요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했네요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를 초래했던 지역들의 은행들의 위기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노력으로 안정되는 분위기인데요 FMC에서 o 결정되는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동결 가능성과 인상의 갈림길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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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2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00만 채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417만 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 후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수익이 마이너스 0.1333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